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요즘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화두는 그겁니다 걱정거리기도 하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속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노동으로 노동 시간을 할애 했을 때만 그에 맞는 시급에 준하는 그 금액만 내가 소득으로 올리고 있다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수입이 그대로 끊기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수입을 얻는 루트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내가 1인 기업가로 시작을 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던 일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10시간, 8시간 혼자 내가 사업을 꾸리다 보니까 시간에 얽매여 있었어요 모든 걸 내가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을 직원들한테 배분을 하고 나니까 내가 그 시간에는 또 다른 생산성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어떤 시간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되 저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어요 두번째는 내 자산 가치를 올리면서 수익 가치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게 월세 수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지만 그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것, 반등이 될수 있는 것, 한 달마다 급여를 받듯 내가 월세 수익을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책인데 책을 쓰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컨텐츠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컨텐츠를 가졌을 때 컨텐츠를 원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졌다 내 입으로 그냥 얘기하는게 아니라 내 컨텐츠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이것 자체로도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줍니다 네 번째는 이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일을 하고 있죠 온라인 동영상을 한 번만 찍어 놓으면 한 달에 한 번만 찍어 놔도 동영상은 알아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다섯 번째는 유튜브를 포함한 SNS 플랫폼이에요. 내가 한 번만 컨텐츠를 제작을 해놓으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합당한 대가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컨텐츠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내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패시브 인컴 지속적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음, 내 컨텐츠를 가지고 나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시스템, 플랫폼을 직접 육성을 할 것인가 크게 양분이 돼요 내가 작가, 강사, 강연가라고 하면 내 가치를 올려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자두 번째는 부동산 시스템처럼 그 시스템 자체가 자가 증식할 수 있게끔 그저 거들 뿐이죠 여기에서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속적 가치를 만들고자 한다면 내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의 시간을 벌어 줄수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시간을 지금 벌어 주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그리고 직장 경영주 그 회사 시스템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죠 자 그럼 직장이라는걸 떠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시간을 어떻게 대신 벌어줄 것인가? 예를 들면 청소를 하기 싫어요. 정리를 싫어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단순히 청소용품만 만들어가지고 내보여야 될까요? 청소를 아주 효율성 있게 잘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내가 내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품을 내가 내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구조 그 구조를 똑같이 복제를 하면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 시스템을 내가 복제를 하면 돼요. 대신 그 안에서는 주체인 나는 빠져야 됩니다. 주체인 내가 빠지고서도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지속적인 시스템이죠. 내가 투입이 되지 않아도 콘텐츠가 발행이 되고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 내가 먹고 자고 쉬고 일상적으로 하는 시간 다 빼고 나한테 투여할 수 있는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소득을 위해선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키울 것인가. 플랫폼을 키울 것인가. 그리고 시간은 내가 시간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 대상의 어떤 시간을 내가 벌어줄 수 있는 그 콘텐츠, 아니면 그 능력을 내가 겸비하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창업이라든가 지속적인 소득. 자, 그 실마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함께 공부하고 결과를 내, 내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 카페 오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